어, 저번 시간까지 그 말세 말법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법 시대하니까네 그뭐 공포감 조성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에,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말법이라고 하는 것과 말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부지에 의해서 저장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부지를 개선하고 지혜를 증장시킬 것인가 이 말법 시대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어, 무엇에 에,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말법 얘기하고 말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음, 뭐 그냥 그라도 뒤숭숭한데 뭐 이렇게 말법이냐 말세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뒤숭숭한 그런 상황들이 말세의 반증이다, 말법의 반증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법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건 핵심 포인트, 에기스 요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날씨도 보면은요, 날씨도 에, 뭔 그. 영하로 떨어졌다가 하루아침에 또 20도 가까이가 됐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일교차가 20도가 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날씨가 맛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엊그저께 만하더라도 저는 추우면 좀 몸이 받쳐지질 않는 편이라서 추우면 삭신이 쑤시고 막 온몸이 아프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또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날씨가 따따따하고 포근하고 하니까 네 봄날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은 정서불안 감정으로 얘기하면 조울증 그런 건데 날씨가 지금 정서불안 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 그냥 무슨 때아니 폭설이 와가지고 그 미국 땅그 넓은 땅에반 이상이 그렇게 눈으로 덮였다 라고 하는 소식이고 뭐 그러니까 아마 그 대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기가 끊기니까요 뭐아 전기 끊기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병원에서도 날리고 이를테면 그뭐산소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부 전기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가 끊기면요 어 그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40층, 50층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해. 그리고 그 전기 끊기면 심란한 게또 뭐냐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음. 똥이 쌓여요. 똥이. 물이 있어야 내려가지. 그러니까 온통 방 안에. 변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게 되고 음식 섞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혼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혼란을 누가 조장하고 소위 말법을 누가 조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욕망이 과해서 그 과한 욕망이 결국은 화로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뭐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에 결국은 어떤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쓰게 되고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쓰면서 오는 기후적 재앙이라던가 또뭐 바이러스래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얘기하는 말세의 그 징후들, 말세의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하느님이 심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인과적 차원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 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말법 시대에는 오타각세라고 해서 근기가 열악하고 중생근기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걸 중생탁, 뭐 그러잖아요. 또, 중생근기가 열악하다는 것은 감각적이고 욕망에 치우쳐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겁탁, 뭐도 얘기하고, 또 견해가 이제 바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견해에 의해서 치고, 치고 패고 싸우고 갈등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견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탁, 이 다섯 가지로 해서 세상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 에 우리가 그 근기가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서 소위 깨달음을 얻고 정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타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력, 다력, 타력 신앙.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면 선불교는 자력 신앙. 그냥. 지가 알아서 스스로 깨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근기가 수승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 당시에는 긍기가 수승한 제자들이 떼거리여가지고 부처님 보기만 하면 훅 가가지고, 그냥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말법 시대에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보면은,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처님이 배가 되어서, 어, 소위 정토로 간다. 반야용 선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 자력, 타력, 그러는데, 또, 밀교가 있어요, 밀교. 그러니까 선불교, 정토불교, 또 이제 밀교로 이제 나눠지는데, 밀교는 뭐냐면은, 즉신성불이에요, 즉신성불. 그러니까, 뭐, 이게 뭔 얘기냐면, 즉신, 곧바로 성불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수행이, 밀교의 수행, 밀교의 기도는 곧바로 성불하는데 맞춰져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가고, 그 다음 생에 가고, 하염없이 윤회를 하게 돼 있는데,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생에 모든 걸 바쳐서, 이 생에서 깨닫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때면 최대 효율, 가성비 최고, 가성비 갑의 수행 에, 기도 어, 복을 쌓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 밀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밀교 수행을 보면은 우리는 오체 투지할 때 이렇게 다섯 군데가 닿잖아요. 그죠? 우리 저라는 것은 우리 저라는 것은 오체 투, 투지로 다섯 군데가 닿고. 저기, 중국 불교 같은 경우는, 또, 남방 불교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도 안다고 그냥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합장하고. 그런데, 밀교는 그냥, 완전히쭉 뻗어, 예, 깨, 깨구락지, 깨구락지, 저기, 극락가듯이 쫙 뻗어버려. 그게 뭐냐면, 온몸을 다 던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온몸을 한번 던지는 것도 아니고, 두번 던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던지냐면은, 저기 부산에서, 저기 서울까지, 그렇게 오체 투지로 간단 말이요. 성지라고 하는 곳, 소위 포탈라마궁, 이제, 날라이라마 성아가 계시는, 계신다고 하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곳, 내지는 성지라고 하는 곳까지, 산 넘어 불 건너 바다 건너 샤샤쇼, 쫙쫙 뻗어서, 봤죠? 가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요, 가다가.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업장 소멸을 어, 그 다음 이 생에 조금하고 다음 생에 조금하고 그 다음 생에 조금하고 이게 아니고 이 생에 그냥 업장 소멸 다 생에 지은 업장 소멸을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독하지 그러니까 독해 그러니까 보리성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여 어, 우리가 하는 것은 업장 소멸도 아니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가 하면은 또 무슨 저기 여러분들 많이 잘하고 있어요. 밀교수형은 이제 많이 찬데, 이렇게 이제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는 거 봤죠. 그 TV에서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겉에는 온만이 반매음이 새겨져 있고, 안에는 팔만 장경의 법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마다 보면 이렇게. 절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원통으로 된, 그러한 만이차가, 이렇게 쭉 주변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속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한번 돌리면, 팔만장경을 전부 다, 음, 이게 본인이 수지하고,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이차가 이제, 차, 얘기하는 거죠 먹는 차가 아니고, 차, 구르는 차. 법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만장경에 법륜을 굴렸다. 전법의 공덕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경전을 그 독성하잖아요. 경전 독성하려면 은일테면 천수경만 하더라도 늘어지게 하면 15분 20분이잖아요. 그리고 금강경만 하더라도 몇십분이 걸리고 예, 법화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8만 장경 경전을 다 읽으려면은, 음, 이 생이 다 가도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읽어서 수지 독성하고 전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돌리면은 8만 장경을 다 읽고, 어,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 최대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밀교는 이렇게 수행이 전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장소멸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복을 쌓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보시도 그래요. 보시도 그그 티벳 사람들은 보시도 죽어서까지도 보시예요. 시신도 그 천장이라 그래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독수리한테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죽어서까지도 보시한다.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교는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한 공덕을 쌓는다. 그리고 업장 소멸을 한다. 그래서 내가 즉신 성보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밀교의 수행법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좀 수행들이 예, 그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즉신 성분을 하든 자력신앙으로 어, 그 이제 깨달음을 얻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장땡이고 좋겠으나, 그죠? 어, 장땡이고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중생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요. 중생은 근기가 열악해가지고 마음도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오면 좋은데 또안 왔다가 응,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에, 말법 시대 중생들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또 지속 에? 제가 얘기하잖아 항상 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칙적으로 집중적으로 이게 중요해. 요 집중도 안 돼. 번뇌망상이 많아. 그래, 말법의 오타각세를 번뇌탁이라 그런단 말이야. 번뇌망상이 많아요. 음, 저기, 중생이 하루에 얼마만큼이나 번뇌를,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는가를 봤더니,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니까 한 6만 번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일으킨대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가 많은데 일념으로 무념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안하고 갔다 왔다 안하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말법시대 중생의 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법시대에는 중생의 근기가 열악하니 즉신 성불도 좋고 어, 이렇게, 그, 즉시에서 본인이 깨닫는 선불교도 좋고, 응? 다 좋으나 그것이 어려우니 부처님을 의지해서, 무엇에 의지한다? 무엇에 의지한다? 응? 부처님께 의지한다. 어떻게 의지한다? 염불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염불로. 염불. 이 염불이 생각염자에다 붙여볼 자인데,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염불이에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연불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에그 16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행의 연불법 중에 16관법이에요. 입으로만 하고 생각으로는 하루 6만 가지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이 기도가 아니고 입으로 간절하면 생각으로 간절하게 돼 있고, 생각으로 간절하면 입으로 간절하게 돼 있다 이얘기예요 그건 이것을 이제 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그, 심구이를 심구위가 일치되어서, 심구위가 일치되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참신묘하리 만큼 영험하고 효과가 있다 해서 삼밀이에요, 삼밀. 3mm. 비밀스럽다. 세 가지만, 세 가지만 이게 부합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가 부합이 돼야 안 돼. 응,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얘기냐면 서방님한테, 서방님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생각으로는 정우성을 생각한단 말이야. 응? 응. 생각으로는 정우성은, 정우성을 생각하는 건, 난 정우성도 귀찮아.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하고, 돈을 생각한단 말이야. 생각으로 사방님 사랑해, 사랑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돈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신구이가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도를 해도 이게 신구이가 각자 누르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소위 어떤 결과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인데 신구이가 그 합일 합치만 되면 신구이가 합일 합치된 것을 그것을 뭐냐면 일심 일념 무심 무념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나는 100일을 기도했니 1년을 기도했니 3년을 기도했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지 성취가 안 되고 산넘어 산이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인데 100일을 학교 다니고 1년을 학교 다니고 10년을 학교다니면 뭐하냐고 우리 응? 보리성 아들 명재처럼 우리 명재가요 학교이 대학도 다녀보고 저 대학도 다녀고 <웃음> 뭐하냐고 내가 그래서 명재가 명절날에 응? 엄마하고 아빠하고 식구대로 인사를 와서, 야, 명재야 뭐든지 지속, 반복, 기칙, 집중이 중요하다, 야. 연애도 그렇고, 어? 어,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지속, 반복, 기칙, 집중이 중요하다. 깔짝거리고 그만하고, 깔짝거리고 그만하면, 매, 도로목이 다너 예? 그리 우리 수행이 그런 거예요, 우리 수행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3일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어, 삼밀은, 이를테면, 티벳불교의 밀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수행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저 이제 선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오늘날 스님네들이 왜 그렇게 선방에서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을 못 얻느냐. 말법 시대의 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근기가 안 되는 것인데, 근기가 안 되는 건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생각은 딴데 있는 거요. 아이고 또이 얘기하다가 스님들한테 두드러 맞겠네 어, 생각은 딴데 있는 거요. 딴데 있으면 평날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알아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기도의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신구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일심이고 무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육관법. 그러니까 십육관법은 아, 영상법, 이미지 수행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 정토를 그리고 부처님을 그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부로 간절히 부처님을 염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어, 그, 팔공덕수로 된 어, 호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 칠보로 장엄된 그러한, 에이, 런 환경들 말이지. 생각을 해봐요. 극락세계 칠보로 장엄됐단말이요 어, 우리는 어, 금가락지 하나만 줬더라도, 아이고, 이게 몇 돈짜리여. 이거 얼마나 비싼 거여. 참 어, 좋네. 그러는데, 이 온통, 극락세계는 칠보로 장엄된 세상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믿는데 이걸 안 믿는데 관무량수경이나 정토 정토에 관련된 삼부경 정토 삼부경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을 그그 그 내용이 왜 그럴 것인가가 얘기 그저 나와요. 그게 나와. 그게 뭔 얘기냐면은 마음이 풍요로우면. 마음이 풍요로우려면은, 마음이 근심 걱정, 그, 안심 임명을 하려면은, 뭐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 일단은. 응? 사, 먹고 사는 게 해야 돼,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일전어치도, 어, 걱정할 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세계에는 악이 없다라는 거야, 악이. 어. 악이 없다라는 것은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유, 나 이렇게 얘면한두 끝도 없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번뇌 중에서, 하루에 이제, 여러분 근기가 수숙하니까 6만 가지 번뇌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한 3만 가지만 한다고 생각을 해. 3만 가지 번뇌 중에서, 근심 걱정의 내용들이 뭐겠어요? 대부분이 돈이나 명예나 그나이에 사랑은 아니겠지? 응? 그건 아직 철이 안된 것이고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좀더 있어서 내 자식한테 좀 물려줘야 되는데 다 이런 것들란 이 말이야 전부. 어?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가 전부, 소위 이제, 물질, 뭐 이제, 뭐, 소위 이제, 에 그걸 바탕으로 한그 감정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사실은 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다라는 것이고, 번뇌가 없다라는 것은 그신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신 걱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안으로 돌이켜보면은 물질적인 제약, 물질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70덕수, 80덕수가 나오고, 7보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16가지의 관법인데, 이걸 확 줄여가지고, 몽탕 뭉뚱 그려서, 보면은, 정토세계에 대한, 극락세계에 대한 것과, 부처님에 대한 것을, 머릿속으로 간절히 그리면서, 염불을 하여라 이것이죠. 그렇게 이제 염불을 하는 것인데 관부량 수경에 보면 은왜 16관법의 시행을 부처님께서 하셨는가에 대한 연유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심화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비사라왕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어요 마가다국의 왕이에요 이 마가다국은 그때 부처님 당시에 2대 이대, 이대 강국이 있고 나머지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전국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2대 강국이 코살라국, 마가다국이고 나머지가 이제 소국들 이제 카피라국 같은 소국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그, 영토 뺏기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빈비사라 왕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영토를 계속 그 늘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 저 마가다국이 통일을 이룹니다. 인도 통일을 이뤄요. 어. 어, 그런데 이제, 소위 그, 미중과 갈등이 심하면은 서로가 건드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는 듯하면서 타협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견제하면서 어또 뭔가 이렇게 협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이 강대국이어가지고 코살라국의 공주가 이제 마가다국으로 어 시집을 가지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빈미사라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유제이 부인인데그 유제이 부인이 코살라국의 공주예요. 최소한 서로 그 치명적인 전쟁은 일으키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으로 어그 어떤 그 어떤 방법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 핵심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인데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소위 에 통일의 기초를 이룰 만큼의 그렇게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아들이 아자타사투라는 아자타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많은 아들 중에 아예 용맹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을 하면은 아자타사투한테 너 거기 가 가지고 네가 거기를 다스려라 한마디로 성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너무 오래 왕위에 있는 거야 재위기간이 4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자다 사투가 빨리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왕자가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많은 것도 너무 많아 수풍수풍 그러니까 나와 가지고 모여라 하면 은너 누구냐 하면 은 아버지 아들인데 이런단 말이야 원체 많아 가지고 어? 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스님이 과장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자식들이 백몇 명씩 됐단 얘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디야? 그러니까, 어느 날, 전쟁하고 와가지고, 전쟁하고 와가지고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인사람, 넌 누구냐? 그럼 아버지 아들인데요. 그런단 말이요. 다른 뭐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도 자기가 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아버지가 좀 일찍 가시면 좋은데, 40년이 넘게 죄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가 이거 가만히 봐가지고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아버지를,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 위패시키잖아요 고개를 드세요, 여기를. 응,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위패를 시키고, 그 참수를 하는,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들로서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굶겨서 아버님이 빈비사라 왕이 죽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그 이제 이 부인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부인 그리고 아자타 사투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이제 이 부인이 참 얼마나 폭발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은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남편을 자기 자식이 죽인다 가니 이것을 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부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면회를 간단 말, 면회를 갈때 몸에다가 꿀, 그러니까 보리가루하고 꿀하고 섞어가지고 몸에 발라가가지고 발라서 가가지고 이제 몰래몰래 몰래 이제 빈비사라 왕을 이저게 먹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죽을 때가 됐다는 소리가 들릴 텐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러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런단 말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슨 연육고 해서 이제 가서 밝혀보니까 어머니가 갔다가 그렇게 음식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도 죽이려 고 그래.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자식은 음 소용없다가 아니고 실력. 실데 없다. 그런데 아. 여러분들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재벌 가집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보면은 이게 인과요 인과. 왜냐하면 빈비사라왕이 그 유재이 분이 임신했을 때.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 아들이 훌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에서부터 훌륭한 자식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라는 거에서부터 물어보는데 이 점쟁이가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점술가가 얘기하기를 이 아들이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 이름도 아자타사투라는 말이 해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듣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설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설마. 근데 이제 어려서는 굉장히 잘 닮았단 말이에요. 빈비사랑을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권력의 눈이 어두우니까 네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세요 그냥 거기다. 그냥 놓으시고요. 나중에 하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빈비사랑도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유제이부인은 신하들이 역사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자식은 있어도 어머니를 죽인 자식은 없습니다. 라고 간곡히 만류를 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제이부인이 얼마나 폭폭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폭폭한 상황에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내 네, 업이 얼마나 많으면은, 예, 네? 네. 내 업이 얼마나 많으면, 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 꼴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예, 그 설하신 내용들이 이제 관무량수경. 뭔 얘기냐면은, 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중생세계는, 이렇게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중요한 얘기예요. 탐욕의 눈이 어두우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중생세계다. 탐욕은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집착이 과하면 그것이 화를 부르는 거예요. 어. 우리도 보면 은그 아자타 사투 같은 그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고통은 전부 어디서 와요?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그 집착은 탐욕을 전제한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봐. 그냥 고개만 끄떡거리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나의 고통은 전부 집착, 구하는 바에서 오는 거예요. 구하는 바. 욕망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구하는 바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어, 일면 돈을 좀 벌었으면은 남편 이내 말을 잘 들었으면 자식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어, 시집장가도잘 가고 뭐 취업도 잘 되고 또뭐 그냥 명절 때도 수주를 찾아오고 찾아올 때 빈손을 찾아오지 않고 봉투에 돈을 그냥 어? 두둑히도 두둑히도 두껍게만 하면 그까면 뭐 소용 없어요. 만 원짜리가 두꺼우면 별거 없어. 5만원짜리가 두꺼워야지. 그러니까 5만원짜리로 두둑하게 해가지고 쑥 내밀고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주고, 어, 이러한, 이러 것들을 <웃음> 바라는 것은 그래도 그냥 애교로 괜찮은데, 뭐예요? 과한 것. 이 과한 것이 이 말법 시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 이 말법에 예, 현상들을 불러온다는 얘기에요 과보로 이게 소비가 과하고 생각해봐 소비가 과하고 소비가 과하다는 것은 욕망이 과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욕망이 과하다는 것은 당연히 집착이 과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되 있는 것이다 이 말세 이 말세를 조장하는 중생들 무지에서 이거 말법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놈의 새끼가 응? 낳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오만짓거를다 했는데 나를 해하려 그래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생의 욕망이 과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있다니까. 일태면 내가 아는 분도 아버님이 돈이 많아요. 근데 90이 넘었던가 90이 가까웠던가 그래. 내가 들어도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나를 보면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아버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왜 가셔야 되는데, 가셔야 되는지 아냐면은, 경제 권한이 아버님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연세에도.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참, 내가, 충대기 잘 됐다. 참, 충대기 잘 됐다. 음, 여러분들은, 제 스님이 안 됐으니까 출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돈 업기를 잘했다. 아이고 돈업기 잘했다. 내가 돈 많이 좀 자식 놈이 그냥 나 빨리 죽게 바랄 거 아니냐? 이게 중생심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 어쨌든 말법 시대 중생들은 욕망이 과하고 그 욕망이 과하고 집착이 과한 거로 그 과보를 불러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육관법을 이제 닦으라고 하는. 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부인에게 이 중생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정토 세계, 극락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이 실력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지만은 경전 곳곳에 나와요. 일테면 법화경 같은데도 나와요. 법화경 같은데 중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성의 비유라고, 어 그, 저기, 일테면, 보리성이, 일테면, 보리성이, 에 이재용 집안의 며느리가 이제 되는 것이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이재용 집안의 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안 됐는데, 회의수임이라는 영어만 스님을 만나가지고, 회일 스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막 두드려. 지장포! 이재형 포살에 이재형 집안에. 뱀놀이, 배놀이 두드렸어. 그런데, 아이, 기도를 한, 혜일 스님 1년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 저기 한몇 개월 하니까 혜태심이 나는 거예 어? 게으른 마음이 나오고, 게으른 마음에, 되 의심까지 생기. 처중이. <웃음> 첫말을 믿어야 돼말해야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재용 집안을 싹 보여줘요 그리고 야 저기가 이재용 집안 저기까지 가면 된다 야 이게 이제 법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중생의 근기가 열악해가지고 깨달음까지 가기에는 아 본인은 중생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인데 야 여기까지 가면은 가기만 하면은 깨달음은 바로 넘어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기까지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이재용 집안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돈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르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 그런 것을 야, 기도하면 내가 이뤄줄게 여기 가 이렇게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보니까 는 이제 그때는 깨달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원하는 것을 전부 응병약해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는 이유예요. 원하는 걸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안 믿으니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성취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어 스님 거기가 그 부처님의 가짜로 만든 이게 그, 그 그런 소위 이제 뭡니까 이, 그 안경 이렇게 이렇게 쓰고 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 그거 그것 로 뭐라 그래? 아무튼 이렇게 뭘 쓰고 이렇게 보면 진짜로 가상세계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하고 가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상 아닌 게 어디 있어 사랑도 가상이잖아 안 그래? 자조명은 아닌갑다 자조명은 아직도 사랑스러운가 봐 신랑이 사랑도 가상, 가상이라니까 가상 가상 가상 아닌 게 없어 가상 니네 거로 가유 허망이란 얘기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은 너희들이 착각하는 거 가상 세계야, 허망한 세계야, 부질없는 세계야. 너숨 넘어가면 아무 샹 없는 세계야 그거. 숨 붙어 있어도 그게 가상이야. 그건 연기 있다 인연 따라서 연기, 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다 터질 것들이야. 돈이 내 것이오, 집고 서방이 내 것이오, 사랑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닌데. 그 가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웃음> 가상이라도 내가 이지영 집안에 실제로 우누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웃음> 하겠지만 그렇지만 부처님은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대 그건 헛된 것이고 가상이다 <웃음> 어, 그러나 너희들 근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면 그 다음은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 6간법의 핵심도 그거예요. 보여줘요.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닦아라. 이 세계가 있으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한계 있는 사바세계의이 말법, 이 말세 시대에는요, 여러분들 금기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한계 있는 세상에 한계 있는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갖고 그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법 시대에는 어렵다 그냥. 응. 그러니 부처님을 의지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정토 세계로 가는 것이고. 원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고 고의 소멸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안심인명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말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진난하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진안하게 고달픈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 사바 세계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말법은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려운 세상, 고가 많은 세상, 번뇌가 지상한 세상, 장애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는 이 말법 시대에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신심만이, 여러분들의 수행 기도만이 이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지속반복, 규칙, 집중적으로 부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그나마 조금 한 발씩 다가갈 수 있는 정토세계로 성취